안녕하십니까. 연안기동 네. 유명한 <웃음> 간장입니다. 여기는 오세민 아, 선보입니다. <웃음> 아, 이번 시간에는 목감압법을 하겠습니다. 상대가 주먹을 지를 때, 목감압법. <웃음> 상대가 주먹을 딱 지르면, 조금만 더 아, 어떻게 막느냐,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. 그냥 손만 이만 높이까지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. 다시. 여기서 상대가 주먹을 지르는 거는, 이렇게 지른다고 가정을 하는데, 뭐 주먹이라는 것도 있고, 이렇게도 있는데, 또는 뭐, 뭐, 만약에, 아, 뭐, 폭칭하는 것처럼, 이렇게 지르면 어찌합니까라는 어. 이런, 이런 주먹은 못합니다. 뭐 그냥 피해야 된다 상대가 그냥 지른다고, <웃음> 이렇게 지마. 가정을 했을 때, 자, 주먹이 어면꺼지에서 이만 높이로 꺼지면 서 이렇게 막습니다. 막고, 뒤에 발이 상대의 뒤쪽으로 들어가면서, 반대손으로 상대의 뒷덜이 잡고, 그리고,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상대의 속을, 이 주먹, 주먹을 침판을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그냥 이런식으로 걸듯이 잡습다 걸듯이 잡으면서 뒤로 돌면 됩니다. 돌때팔 당기고 상대의 얼굴, 어깨 쪽 가서 돌면서 당기고 그리고는 다시 상대의 턱 쪽으로 올라오면 니 상대의 턱을 쓸어올리고 반대 손으로 상대의 극절리 또는 턱을 밀어주고 잘 나가면 됩니다. 방법은 앞전에 일단 목감아고 가고 똑같아요 막는 것만 다르시 하나 둘셋넷 아, 다시 한번. 까 하나 둘셋셋셋셋 응. 네, 감사합니다 아,